안녕하세요 블록 인포의 에나입니다 속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머니투데이에서 게시된 내용입니다 정부 가상화폐 기능 일부 인정하다 정부가 가상화폐 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에 대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지난 3월에 발의한 특정 금융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보시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법률 안에서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됨으로 전자적 증표에 대한 정보다 라고 말했는데요 화폐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치적도 제가 교환의 매체, 저장수단, 지급수단인데요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교환의 매체나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밝혔기에 정부가 즉 가상화폐의 일부 기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 라고 유축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박자료를 내비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번째는 가상화폐 거래 및 거래소에 대해 제도와 관련된 정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밝혔고요 g 2이든 국제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살피면서 국내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고 더하여 자금 세탁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의 경우 엄격히 규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두 번째는 이미 지난 1월 30일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실행이 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라 밝혔고요. 세 번째는 좀더 효율적인 자금 세탁 방지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서 지난 3월에 발의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감독 대상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라고 다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더하여 재윤경 의원이 가상통화 정의 관련 내용을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이다 라고 밝히며 정부의 입장을 마무리하였는데요. 기존에는 가상화폐에 대해 공식적인 정의조차가 없었고요. 이에 대한 정의가 특정 금융정보법에 의해 내려졌다고 하니 그것에 저희는 의의를 두어야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및 거래소에 대한 제도와 관련 사항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속보 나오면 즉시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블록인포의 엔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